10초 동안 호흡이 안 되면 그 재활용 한번 하면은 산소 부족한만큼 떨어졌겠죠. 또 재활용, 또 떨어지고, 또 떨어지고. 그래서 10초, 20초, 30초, 50초, 1분, 2분 지속될 때마다 계속 재활용, 재활용, 재활용 한다 보면 산소가 당연히 고갈되죠 우리 몸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혈액. 밖에 없어요 우리 음식은 뭐 각각 여기저기 다 저장해 놓고 쓰지만 그래서 3분 넘어가면 기절하고 뭐 5분 되면 이제 사망이잖아요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면 그래서 이제 그야 응. 그래서 이제 그 생활병이라고 이게 바로 어, 모든 병은 그 우리가 병이 그 혈액 순환이안 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혈액,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각 세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혈액이 그 세포 곳곳에 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쪽 세포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국가경제로 얘기를 한다면 그 예산이 팡팡 지원이 되면 그 지자체는 잘 살고 돈을 찌끔찔끔 주면 거기가 다 빙고 내시잖아요 그렇듯이 혈액순환도 혈액이 결국 그런 역할을 이제 돈 줄인데 잘 안가면 그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 영양소 자체가 영양결핍이 되면 사람이 비글비을 힘을 못 쓰는 게 결국은 세포에 제대로 된 영양이 안 가는 게 산소는 우리가 어 생명체 탄생 이래 산소가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를 어 기름을 넣어야 간다고 생각하지 공기가 없어서 자동차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냥 공짜니까 공기는. 근데 잘 때는 그 문제가 안,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혈액 순환 장애와 맞먹는. 그 차가 그러니까 돈싫은 차가 가는데. 이빈 차가 가면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가장 많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게 뇌, 신장, 혈관이라는 거죠 음.